먼저 가려고. 어떻게 했죠? 네. 친구를 밀면은 다칠 수 있어요. 차를 탈 때에는 이렇게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차례차례 천천히 예쁘게 타도록 해요. 알겠죠? 약속! 가자! 가자! 조시아 맛있는 거싸다 응! 아빠가 싸줬다 우와 좋았겠다! 응! 응. 응. 영이야 먼저 타! 자 아, 차례차례 타요. 예. 네. 네. 네. 이렇게 움직이는 차 안에서 벨트를 풀고 장난을 치면은 영희처럼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움직이는 차 안에서 벨트를 예쁘게 하고 있기로 해요 알겠지요? 친구들 영희가 차에 내려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차에 내리면 은 주위를 꼭 살피고 선생님과 함께 같이 가기로 해요. 알겠지요? 방법 여기 있는 핸들 안에 가운데 클락션을 두번 정도 눌러주세요. 두 번째 방법은 차 뒤에 있는 빨간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. 아 맞다!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. 먼저 첫 번째 방법을 해봐야겠어. 좋아서 왜안 오지? 좋아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을 해봐야겠어. 여기 있는 빨간색 버튼을. 영희가 차에 갇혔는데 이렇게 용감하고 씩씩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차에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. 우리 친구들도 차에 갇혔을 때이두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. 알겠죠? 약속! 자, 친구들! 영상 잘 보았나요? 이렇게 영희와 세미처럼 차에서 지켜야 될 예절을 잘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도 지키도록 해요. 알겠죠? 약속! 얘들